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. 언더커버를 탈거 후 기존 미션오일을 배출합니다. 상태는 양호해 보입니다. 시간을 충분히 들여 배출해 주고요. QM6는 오일 필터가 외부에 위치해 있습니다. 고정 물트를 풀어준 후 필터와 실링을 제거합니다. 신품필터와 하우징 실링의 모습입니다 실링의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이 아닌 일회성 소모품입니다 신품을 장착합니다 고정볼트를 가체결 로 토크 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하고요 드레인 플러그 와셔를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종이 재질의 평화셔가 아닌 크러쉬 타입의 와셔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손으로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하고요. 작업부일을 클리닝합니다. 준비한 오일은 순정 CVT 오일입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주입구 캡을 개방 후신유를 주입합니다. 레벨링 작업을 감안해 오버필 해주고요. 신유가잘 들도록 변속을 진행합니다. 시동을 끄고 펜을 이용해 온도를 떨어뜨려줍니다 QM6는 타 메이커 및 차종과 비교해 레벨링 온도가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온도가 떨어졌으면 다시 시동을 걸고 변속을 시작합니다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오일을 배출합니다 오일이 주르를 크르다 똑똑 떨어지기 시작할 때 레벨링 플러그를 체결합니다. 토크체결하고요. 38도에서 마무리했습니다. KM6에서 배출된 CVT 오일의 모습입니다. 좌측은 기존 사용류 우측이 레벨링 시나온오일이고요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 확인 및디 t 스 체크까지 하면 모든 작업은 종료입니다.